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제 메일로 어, 연습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메일 을 한번 볼게요. 백사이드 어, 보드 슬라이드를 보고 연습하는데 자꾸 보드를 걸칠 때 앞으로 쭉 가버려서 미끄러지거나 보드가 중간에 멈춥니다. 글로만 봤을 때는 미끄러지거나 중간에 멈춘다면 그 중간에 그 중간치의 값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봐야 알수 있으니까요 일단 처음 들어갈 때 어, 너무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거리를 좀더 가깝게 해보세요 몸이 렛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렛츠 약간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렛츠 위에 올라가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버티기도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실 때 약간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시네요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대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게더 좋습니다 원을 그리면 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것만 고치셔도 랜딩은 금방 하시겠네요. 제가 볼때첫 번째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렉치랑 거리가. 좀더 가까이서 뛰어보세요. 좀더 가까이서 뛰고 두 번째는 이게 거리가 멀어서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거든요. 렛치가 이렇게 있고 보드가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요.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드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보드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죠 기울면서 들어가니까 팝을 쳤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잘 밀리죠 잘 잘밀 이렇게 되면은 제 감자 에서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너무 잘 밀리면 보드가 딱 날아가요 그걸 고치려고 앞쪽으로 숙이면 탁 휠에 막혀가지고 잘 안나가요 아시겠죠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각선 그대로 제가 나가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상에 보시면 이 걸었을 때 거리가 뭐니까딱 요렇게 걸리더라고요 요렇게 이렇게 걸리면 밀고 가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걸어야 하냐면 좀더 가까이 붙거나 아니면 멀리 뛰어가지고 요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리면 안되고 반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렛츠지 걸때 보드가 진입할 때 보드 슬라이드 할때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가서 알리를 딱 하면은 점프가 이 방향으로 점프가 되는 게 아니라 보드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 점프를 하면은 보드가 이 방향으로 딱 날아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느리면 거리가 멀면 속도가 느리면, 알리를 하면, 요렇게 되거나, 뭐, 좀더 빠르면, 요렇게 되거나, 그러면, 엄청 빠르면, 요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거리가 멀 때는, 속도를 더 내서, 더 멀리 날아가세요. 요렇게. 더 멀리 날아가면은, 해결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속도가 아니라, 점프 자체를 점프를 이렇게 앞으로 뛰는 거죠, 약간 이렇게 그러면 거리가 멀어도 여기서 알리 자체를 앞으로 살짝 뛰면서 이렇게 걸면 돼요 이 방법이 있고 어, 두번째 문제는 원을 그리면서 간다는 거 보세요 느낌이 원래는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겁니다 원래 할 때는 제가 할 때는 가서 바로 이렇게 걸어야 하거든요 근데 근데 매일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져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뒤에 누르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탈 수는 있는데 이 방법은 좋지 않아요 보드가 이 앞뒤 움직임 없이 그대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드슬라이드할때 왜냐면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팝이 쳤을 때도 가운데를 쓰는게 아니라 약간 뒤쪽을 치겠죠 이렇게 약간이라도요 그러면 뭐 자동으로 돌아가긴 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타면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엔 그게 장기적으로 볼때안 좋다는 얘기예요딱 가운데를 쳐서 알리를 그대로 쳐서 딱 올라가서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데, 뒤에를 누르니까 알리 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걸 때, 이렇게 눌러지면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가운데를 정확히 쳐서 알리 그대로 치게.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알리 치고 버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렛츠 위에 올라서서 서서 버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이 버티는 게좀 어렵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게 되면 속도를 더 내서 렛츠 끝에다가 그걸 하면은 자동으로 랜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가서 돌리지 않더라도 속도가 나니까 이렇게 착지가 돼요 버틸 수 아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영상으로만 알려드렸는데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기술 을 연습하시다가 잘 안되시거나 어, 궁금한게 있으면 은 그냥 글보다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피드백해드리기더 편합니다. 어, 스케이트보드는 혼자 타는 것보다 주위에 잘 타는 사람이랑 타는게 훨씬 빨리 늡니다. 강습을 받든 안받든 마찬가지입니다. 근처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스팟을 찾아보시고 스팟에 는 나가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가실 때는 다들 잘 타니까 말 걸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가가지고 인사하시고 그냥 같이 타시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가 잘 타고 있고 알리 정도는 그냥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도 강습을 하고 있지만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으로서 좀 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